비밀의 미술관, 렘브란트 빛의 마술사 작품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리고 렘브란트 판 레인의 야간 순찰을 서양 미술에서는 4대 걸작으로 꼽습니다 여기서 야간 순찰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한 중간에 있는 라이크스 국립박물관 2층에 전시 중인 4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으로 세계 4대 걸작답게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거장이라고 불립니다.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색을 통해 관객의 시선을 주인공과 배경의 주요 인물 등으로 따라오게 하는 마술을 아주 자유자유롭게 부렸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마 렘브란트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일단 중앙 왼쪽에 서 있는 검은 제복을 입은 주인공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은 금색 옷을 입은 옆에 남자가 보입니다. 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정색 옷보다는 금색 옷이 눈에 더잘 띄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렘브란트는 돈을 주는 즉 작, 그 미술작품 작업 의뢰자가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음, 배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인공 뒤그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그 금색 옷을 입은 소녀가 또 눈에 띕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특정 인물이 주독 잘 보이게 그랬는지 정말 마술 같지 않은가요? 어, 작품 속에는 총 26명이 그려져 있지만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사람도 있어서 어, 정확하게 모두 몇 명인지 다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반닝코크 대위와 빌렘 반라위텐브로흐 중위의 중대였습니다. 어, 정중앙에 프란스 반닝코크 대위와 금색 옷을 입고 있는 반 라이템블루 중의 부대가 출동하고 있는 그 순간을 그린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작품의 원래 배경은 헌한 대낮이었는데요. 작품이 너무 어두운 탓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순찰을 나가는 부대로 그린 것으로 착각을 했고 그래서 야간 순찰로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몇몇 자료들은 이 작품이 처음에는 벽난로 위에 걸려있었고 벽난로에서 나오는 그 흐름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름 때문이라면 금색 옷을 입은 중이나 또는 뒤에 소녀가 이렇게 선명하게 색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어, 또한 그 작품의 세로 길이가 3.6m를 넘기 때문에 이 작품 아래 벽난로가 있었다면 그 건물 한층은 최소한 4.5m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균형도 어, 그 높이는 현대의 아파트 2층 정도 되는 높이로서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그 정도로 큰 공간을 가진 건물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그 렘브란트가 처음에 그렸을 때는 작품의 크기가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현재 모습은 왼쪽을 60cm 그리고 위아래 그리고 오른쪽을 각각 50cm씩 잘라는 그 상태입니다. 아, 그 이유는 1715년 암스테르담 그 타운홀, 즉, 시청 또는 그 시의회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 곳에 작품이 걸렸었는데 그벽 기둥 사이에 이 작품을 걸려고 하다 보니까 작품이 벽면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품을 또 잘라냈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작품이 걸리는 곳 또는 액자에 작품을 맞추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아예 처음부터 작품의 크기나 내용을 어, 액자에 맞추는 그런 일들이 흔했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작품이 어두운 이유는 아마도 주인공들과 빛을 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렘브란트가 배경 자체를 어둡게 칠했거나 또는 이후에 그 수리를 하면서 어, 어두운 바니쉬를 덮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바니쉬란 무엇이냐면 어, 완성된 작품, 즉 유화작품을 어, 긁힘이나 또는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 물감이 완전히 마른 후 작품 위에 바르는 일종의 마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작품은 어, 렘브란트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고 이렇게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 작품을 의뢰한 측에서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인공들이 작품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어, 최근에 예, 알려진 사실인데요, 렘브란트의 전문가로 이렇게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미술 역사학자 세이머 슬라이브 교수가 어, 어, 교수의 연구를 따르면 렘브란트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 작품에 대해 안 좋은 평론을 물론 어,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시 또 작품 거래에 따른 세금 청구서를 보면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단한 점으로 1600 길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길더란 네덜란드의 화폐가 유로로 바뀌기 전에 그 네덜란드 화폐 단위입니다. 16세기 말그 기록을 보면 네덜란드의 모든 식민지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공용화폐인 라이크스 딜더 그1 딜더가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약한 1만 5천 원, 1만 5천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어, 그리고 1달러는 또 2.5 길더였으니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천만 원 내외를 받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당시 유럽 최고의 그 화가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그 렘브란트 판매인의 명성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어, 렘브란트가 반닝코크 대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세금 계산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어, 반닝코크 대위는 렘브란트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또채화로 그려달라고 어, 야간 순찰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또 부탁도 했고요. 또 마음에 들었는지 렘브란트에게 또제 작업을 요청하지 못하고 다른 화가에게 어, 렘브란트한테 받은 그작품 수채화의 모작을 또더 작게 여러 장 그리도록 이렇게 의뢰도 했었습니다. 어, 사실 그 모작은 지금 영국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야간 순찰이 완성되고 4년 뒤 어, 네덜란드의 왕족 오라녜 공으로부터 2 4 0 0길도라는 그, 음, 금액의 작은 두 버전, 음? 작은 그 버전의 두 점을 더 주문받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때까지만 해도 그 렘브란트는 정말 잘 나갔던 화가였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 유럽의 미술 컬렉터들이 아, 바로크 시대의 그런 어두운 작품보다는 밝은 작품을 선호하기 시작했고요. 또이 기류가 어떻게 보면 렘브란트의 몰락 그리고 이후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때 생긴 오해 또는 잘못된 정보가 그냥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가 파산으로 홀로 쓸쓸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천재적인 기술이 총동원된 작품입니다. 작품을 잘 보면 알겠지만 빛과 그림자의 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공 프란스 반닝코크 대위의 손은 캔바스 밖으로 마주 튀어 나온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들게 하는데요. 어, 그런데 그 반닝콕 대의 손을 다시 한번잘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볼수 있습니다. 어, 작품에서 태양 빛이 작품 면편 약 60에서 70도 정도에서 내리 비추고 있어서 그 작품 속 그림자들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물 바로 뒤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닝코크 대위의 왼손 그림자는 약 45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와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왼편 뒤에 빨간 옷 입은 병사의 총을 든 오른팔 그림자와 비교해보면 그 그림자의 각도를 아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또 중위가 들고 있는 창에 떨어지는 빛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대위의 손 그림자는 중위의 허벅지쯤에 떨어져야 맞습니다. 근데 대신 옆에 서 있는 중위의 그곳을 만지고 있습니다. 왜 대위의 손이 그림자만 각도가 다른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이 작품이 만약 사진이었다면 뭐 우연의 일치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야간 순찰은 유화 작품이고 그리고 빛의 거장, 서양 미술에서 빛의 거장,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 작품의 섬세함을 봐서도 절대 이런 실수가 날수 없는 작품입니다. 어, 따라서 지금도 몇몇 학자들이 반닝콕 대유와 그 손, 손과 그리고 그 그림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차시 베르메르 사실은 엉큼한 아저씨 요하네스 베르메르